네, 반갑습니다. 스몰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7월 3일 일요일입니다. 네, 지금 아침 9시 21분이 되겠습니다. 어제 방송을 보냈는데 두세 편 보냈죠. 멤버십 회원용으로 두편 보내고 예, 공개방송은 한 편을 보냈는데 음성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 잠시 언급을 해드리고 방송을 오늘 주제는 망하는 이유, 주식으로 망하는 이유, 선물 옵션으로 망하는 이유, 예, 망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돈 버는 일이 쉬울 것 같으면 다돈 벌었겠죠. 그러나, 이 시장, 이 주식시장이라든가 파생시장에서 돈 번다는 것이 극히 어렵죠. 자, 얼마나 어려운지 여실히 느꼈을 겁니다. 특히 위클리 옵션은 깡통 100개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어, 어제이 노력은 큰 부자를 만든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노력이야말로 어, 큰 부자를 만들 수 있는 원돈력이죠. 한음무를 파시고 어, 위클리옵션이야말로 해외선물보다 10배 이상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성공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더 어렵죠. 그래서 100분의 1로 쪼개서 매매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걸 실행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이 몰빵매매하는 순간 일주일 안에 깡통됩니다. 여러분 왜 깡통되느냐 금액이 커지지 않습니까? 원금을 회복해야 됐다는 일념하에 금액이 커집니다 그럼 내 포지션이 노출돼요 어디한테 노출됩니까? 바로 외국인한테 노출됩니다 외국인한테 외국이 밥이 됩니다. 이걸 외국인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놈이 큰 금액이 들어올 것이다 기다리고 큰 금액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외국인은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외국인이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특히 옵션에서 실패하시는 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외국인은 계속 수익을 내지 를 않습니다 근데, 한방탁 털어, 어, 수익을 내죠. 한 방으로, 그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수익에다가 한 방에 톡 털어먹습니다. 그거 왜 그렇죠? 예, 네, 몰빵 매매하기 때문에 털어먹습니다. 근데, 이게 손실이 나고 이러면, 이제, 금액이 커진단 말이죠. 투자금액이. 예,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평소 때는, 뭐냐면, 급등락, 급등락, 급등락 급할 때는 외국인들은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보장일 때 말이죠. 행보장일 때 이걸 한단 말이지이 작업을 하죠 행보장일 때내 포지션 이 장, 금이 커지지 않습니까? 뭐 이르기든지 뭐 이렇게. 그러면 주식으로 샀다 팔았다 선물로 외국인들 둘로 선물로 이 장을 이끌지 않습니까? 선물로 뭐 나스닥 관계없이 막 움직일 때도 있죠. 그래가지고 내 포지션이 내 포지션이 자꾸 변동을 하잖아요 청산했다가또뭐 다른 걸로 또갈아타콜 옵션에 갔다가 포드 옵션에 갔다가 왔다갔다 한단 말이죠 계속 변화시키면 이게 뭡니까 특히 행보장일 때 이런 장 있잖아요 6월 3일 장 이런 장 에. 내가 손절하면 또 올려버리고 또 내가 따라 붙으면 또 내려가 버리고 내가 또 밑으로 또 쫓아가면 또 올려버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아무 조치를 안하잖아요 그때서야 내려갑니다 네. 그죠? 금액이 커지면 타겟이 된단 말이죠 타겟이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익으로 해야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그죠? 방법이 소액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노출이 안 됩니다. 외국인한테. 예. 그렇죠. 평소에 잘 되다가 어느 날한 시에 그냥 톡터어먹는 날은 자, 외국인한테 딱 걸려들었죠. 외국인한테. 아, 걸려들었다 이거죠. 아, 내 포지션. 내가 이제, 어, 갈 때까지 이제 끝까지 쫓, 쫓아가는 거죠. 이놈이. 에, 손절 나올 때까지 그냥 장을 이끌어버렸다 그때 다 털려버리죠. 그렇죠? 타깃이 된 날이에요. 그날 아마 공감하실 분이 많을 걸요. 그죠아 결국은 어느 날 내가 외국인한테 걸려들었다. 아, 추적 당한 거죠. 외국인이 아 이놈을 내가 죽이겠다. 이 나오잖아요. 딱 그때 순간적으로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어. 포지션이 딱 노출되잖아요 어? 이거 뭐 몇개 거래되다가 뭐 한두개씩 지금 되, 그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량이 많아지면 그때 딱 포착이 된거예요 지금 이전보다 이 기계로 매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매도 어? 풋매수, 이거 전부 다 기계로 한단 말이죠 120개 이런거 다 하고 기계 조작하고 있단 말이죠 다 물량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자금이 많으니까 옵션으로 돈을 다 땡겨 가는거죠. 다 보시면 콜옵션이 지금 외국인들 거래물량이 보세요 뭐 2248억 매수였다가, 매도했다가, 뭐 매수를 갔다가 2278억도 하잖아 단타를 계속 하는거죠. 향보장 속에서 그냥. 예. 콜옵션도 이렇게 예. 단차를 많이 하는거죠. 그래가지고 예. 자, 이렇게 해서, 어, 노출이 되면 결국은 내 자금은 날라간다. 어, 옵션이라는 것은 그 순간, 어, 상승하지 않으면 매수자는 바로 깡통으로 갑니다. 그죠? 오버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버하는 순간 50% 날라갈 각오로 가지고 오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건 자, 이위클 옵션은 만기가 얼마 안, 일주일만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예, 위험하죠. 바로 깡통이 원래 깡, 제로지 않습니까? 제로를 갖다 0.76으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매수자는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바로 이, 이 순간, 그죠? 올라가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순간지 예, 지수가 행보한다든가 하락하게 되면, 뭐 반대로 움직이면 거들나 예, 버리죠.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주식투자도 한번 보시죠. 저번에 부터 자, 주식 투자라는 것은, 이렇게, 에, 어제 강의했던 거다 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또 새로 하려니 막막합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주식이라는 것은, 에, 자, 이 모든, 이게, 이 주, 주가라는 것은 뭡니까? 이 제일 앞대가리가 그, 1990, 80, 이기 지금, 어, 얻봅시다 종합 주가 시수를 한번 봐 종합주가지수로 해야 되겠죠, 그죠? 알기 쉽게, 주식시장은. 자, 종합주가지수가 2,305입니다. 역시, 지금 뭐, 뭐, 연중 최저점인데, 그죠? 2,305입니다. 이래 폭락을 하, 했어요, 지금. 그죠? 올라갈 때는 뭐, 천정부지로 올라갈 때는 이때죠. 2021년부터는 뭐, 급하게 올라갔죠.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죠. 그때 올라갈 때는 막 뭐, 어, 전부 다 광분을 했죠. 그죠. 뭐 5,000포인트까지 간다는 소리가 나오고 뭐 그랬던 시절이죠. 그게 이제 어, 7월 달부터 이제 하락세로 기울었죠. 2020년 3월 때, 이때가 코로나로 이래서 최저점이 됩니다. 1439까지 하락했죠. 이때가 3월 19일이었습니다. 3월 19일 최저점이죠. 그리고 재정 자금을 쓰면서 이 주가가 이제 올라가죠. 예. 돈의 흐에 의해서 올라갔던 거죠. 코로나는 계속 막 널리 퍼졌습니다. 만연을 했죠. 예. 올라갔다가, 예. 이게 뭡니까? 이쪽에. 예. 코로나 이전까지 이제 올라치가지고 돌파를 하고 약간 또 소강 상태에 있다가 예. 11월 달부터 또 올려치면서 하나, 둘, 셋, 삼개월 갔다 올려쳐버리죠. 예. 그래 놓고는 이제 거의 행보를 만들어 놓고, 7월 달부터 이제 하락 추세로 박살을 냅니다. 자, 외국인들 이 어떻게 작업을 한다고 했습니까? 주식을 사면서 선물을 매도하죠. 그죠? 계속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국인은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그죠? 주식을 매수했는데, 이 주식을 높은 가격에 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높은 가에 누가 사냐면 주로 금융투자가 사죠 예, 차익거래하는 거, 매수 차익거래 하는거 매수차익거래 어, 선물하고 선물의 차익 고평가 저평가를 이용해서 예, 그걸 삽니다 예, 차익거래 하기 때문에 막 오르든지 내리든지 아무 상관이 없죠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내려갈수록 좋아합니다 금융투자도 예, 내려갈 때또 예, 주식을 팔면서 또 수익을 당기는 거니까 그럼 누가 돈을 잃습니까? 이 시장에서. 개인들이 돈을 잃어요, 돈을. 이때는 뭐, 뭐, 오히려 또 팔죠, 사람, 개인들은. 올라가니까, 그죠? 팝니다. 팔다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때 삽니다, 또, 개인들은. 그 높은 가격에 개인들 사죠. 뭐, 영끌이니 뭐니, 대출받아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영끌 뭐, 어, 매스컴에서 난리를 쳐아왔습니까영끌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뭐, 영원을 끌어들여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이 투자한다 해가지고, 그걸 부축해요. 어, 주식을 사라고, 이런 식으로. 어, 처음부터 광분하죠. 예. 예, 그걸, 뉴스에 내보내면서 광분을 일으키게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외국인들은. 예, 서서히, 이, 예, 하락적으로 배팅을 한 거죠. 어, 폭락시키다 말이죠. 그, 이동 평균선에 지지를 받다가 쿵 내려가고, 또 이동 평균선에 지지하다가 또쿵 내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만드는 거죠. 예. 4개월 동안 또 행보시켰다. 요번에 쿵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자, 5위치까지 왔어요. 지금 거의. 응? 어? 이... 고수뭡니까 응? 어? 코로나... 뭐 코로나 그 그때... 시, 점 되기 이전에 높은 가격까지 와버렸어. 지금 벌써. 응...다 음, 지금... 투직 투직 투자한 사람들 지금... 다 박살났죠. 지금. 반대매매가다 나온단 말이죠.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랬더니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여러분 자, 이 주식이 큰 장기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죠? 돈의 힘에 의해서 올렸다가 이제 금리를 상승시키니까 이 주식 시장에 있는 자금이 다 채권 시장으로 빠져나갑니다. 기관들은 다 팔고 있죠? 기관들은 다 팔아치우고 있어요. 그죠? 연기금 348억 매도하고 투자신탁 2 6 6억 매도 다 팔고 있죠 은행도 1 5 1로다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금융투자만 차익거래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베이시스가 0.93입니다 엄청 높아요 보라스 그러니까 기계적인 매매 차익거래 매수 차익거래 하죠 주식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는 식으로 또 선물을 좀 매수했는데 이, 이런 매매를 한단 말이죠 금융투자로 주가 형방에 대해서 뭐별 의미를 두지 않는 거죠. 오히려 하락할수록 또 좋아합니다. 금융투자로 프로그램 매도 또 매도 차익을 하는 거니까 주식을 팔고 선물로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외국인은 또 계속 팝니다. 주식을 어디서가 또 가져오는지 3400억을 매도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선물은 또 2600억을 또 사죠. 참. 선물로 바치면서 높은 가격에 파는 거죠 주식을 팔면서 여기 또, 또 선물을 매수했기 때문에 또올려일도 또 어떤 작업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그죠 그날 그날 하이네처럼 변동 수시로 변동하면서 장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자 망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결국은,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대매매가 나갑니다. 이럴 수밖에 없죠. 주식도자는, 미수, 뭐, 신용 쓰는 순간부터, 이제, 이게, 초조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길게 가져갈 수가 없죠. 결국은, 손절을 당하고, 이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월봉 차트인데, 이게, 200, 에, 뭡니까, 이 선이 지금, 200, 121선이죠, 이거. 하늘 색깔. 이 어, 120일선에 부딪히고 아래 꼬리고 아래 꼬리가 달리는 그런 상태로 관통했다가 에, 이렇게 아래 꼬리 달리는 월봉을 어, 만들 수가 있는 경우가 있었죠. 주로 지금 120일선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또 하락할 때도 있었는데 에, 코로나 때는 에, 이때가 하락한 상태였고 이번에도 뭐 하락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알 수가 없어요, 지금. 121선이 지금 현재 2230입니다. 2230. 2230 얼마 안 남았어요? 2230뭐 70포인트인데 이틀이면 끝나죠. 참. 자, 이렇게 추세 하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뭐, 주범은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계속 파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주가도 좀. 그 물가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죠? 자, 아무리 짝이 없는데. 자, 이 공매도도 지금, 뭐, 100억 정도밖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공매도는 그렇게 많이 팔지 않은 상태인데, 자, 월요일은 또 어떻게 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식을 또 3,400억 계속 지금 팔아치우고 있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면서 돈을 벌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때 포트옵션 대량 매수했던 거다 이익 실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이 외국인한테 우리가 포지션이 노출돼요. 외국인이 노출 안 되는 방법을 제가 소액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한두 번은 이게 외국인한테 노출이 안 되는데 금액이 커지고 저다가 이제 크게 하는 순간 행보장일 때딱 걸려듭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다 틀리죠. 기가 막히게 틀립니다. 그잘 벌다가 한순간에 날려먹습니다. 소액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소액으로. 멤버십용으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만 은 이 소액으로 해가지고 그날 그날 꾸준히 매일 매일 수익을 취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늦게 되고, 음, 자 상승장 하락장 행보장에서 특히 행보장에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죠. 음. 진입과 청산이 짧은 매매를 해야 된다는 해야 말이죠. 길게 하면 내 포지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가버립니다. 딱 내가 어, 타켓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티클모아 태산 전법으로 어, 이,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0분의 1로 쪼개서 매매한다는 거. 이 마틴 매매죠. 이게 자, 마틴 매매를 활용해서 해야 된다. 그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멀빵매매하는 순간 이제 깡통이 튀었다고 보시면 돼요그 순간 내가 걸려들었다 이걸 멀빵매매하니까 이 계속 이제 손절하다보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옵션 매수자가 이렇게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 시간가치 때문에 그래서 매수하는 순간 벌써 나는 깡통이 뛰었다고 봐야 돼요 매수하는 순간 안 올라가면 엄청나게 위험하죠. 그죠 자, 오버하는 순간 내 포지션은 다 노출된 상태고 예. 언제든지 또 반대방향으로 올릴 수도 있고 어쩌다가 또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그죠큰 추세가 막 어, 한쪽 방향으로 계속 추세 하락장이 일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때 이제 돈벌 수가 있죠. 그죠 추세 하락장일 때는. 근데 행보장이 딱 걸려버리면 내 돈은 다 날아간다고 봐야 돼요. 엄청나게 위험하죠. 그죠? 네. 자, 깡통이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어, 외과를 또 손댈수록 깡통이 됩니다. 쉽게 돼요. 외과 1포인트 미만자리가 외과인데 네. 깡통 수시로 됩니다. 명심이 하셔야 됩니다. 그죠? 아, 음. 어, 엄청나게 많은 걸 했었는데 저번에 지금 7월 중에는 목표 지점을 290포인트 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뭐안갈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그런데 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을 해야 되죠. 제가 늘 그동안 말씀을 드렸죠. 이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을 하더라도 이게 지금 상승할 때 이렇게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이 빨간 양봉일 때 상승을 하더라도 하락적으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게 바로 이런식으로 뒤통수를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만큼 여기서 다시 또 이만큼 빠질 것이다 그 지점이 290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근데 이렇게 알고도 수익이 안납니다 여러분 옵션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길게까지를 못하죠. 몇번흔들어기 버리면 다 나가떨어지기 때문에 길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액으로 꾸준히 그날그날 예, 그날 당일 매매하시고 어, 이렇게 하, 오버 하더라도 아주 소액으로 넘어가셔도 부담없는 금액으로 그래야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7월장이 월요일도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뭐 하락했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더 추락할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예잘 판단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뭐 조금만 방송에도 벌써 21분이 됐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이위클리옵션은또 가장 또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매력적으로 와 닿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하시고 어차피 100번 정도는 깡통 날 수가 있기 때문에 9홉개는딱 저축을 해 놔야 돼요. 그래서 어, 한 개만 오버 한다던가 이렇게 하셔야 되고 또 만기일 날은 또뭐4 0네배가 터지고 막 그런 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에 또 금방 또 회복이 됩니다. 잘 만져보시면 만기일에는 대박이 자주 터집니다. 5배, 10배, 뭐 400, 4배까지 터지고 주가 하락기에는 이렇게 위클리옵션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장점이 있죠. 또이 수익률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고 선물투자에 대해서 비해서 한 50배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만기일 급락시 이런 게 있죠. 만기일 날 급락할 때 50배 이상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 금액이 커지면 옵션 매도로 안정적인 수익을 취할 수 있는 양매도전법이 있죠 콜옵션도 매도하고 푸드옵션도 동시에 매도하는 양매도전법 이것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손실률이 매수자가 그죠 매수자, 옵션 매수자 오, 옵션 매수자의 손실률이 예, 지구상에서 또 가장 높은 게 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특히 추세장 잘 구별하시고 이때 한방 노려서 이 시장을 떠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죠? 가두리장 행보장 생기는 이유는 내 자금을 뺏어가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콜이든 푸신든 아장난 날이 바로 가두리장까고 가두리장과 행보장이죠. 전일의 고점과 전일의 저점 사이에서 움직이는 그런 자 딱 걸려드린 기딱 좋죠.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콜 갔다가 망하고, 풋 갔다가 망하는 그런 장에 딱 걸려듭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요. 음, 지금은 옵션 가격 자체는, 음, 그래, 높은 편도 아니에요 그래서 매수, 옵션 매수자가 수익을 낼수 있는 어,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로 주로 옵션 매수자는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큰 변동 폭이 난 이후에는 또 행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뭐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큰 폭으로 지금 금요일 날 발생했지 않습니까? 고가 저가가 지금 뭐몇 포인트입니까? 어? 9 포인트 그죠? 거의 뭐9 포인트가 움직였어요. 고가와 저가 사이가. 그러면 월요일은 또뭐 행보하는 그런 장도 가능성이 있고 뭐또 추락할 수도 있고 뭐또 반등할 수도 있고 세 가지 경우가 다 존재합니다. 외국인의 주식 동량하고 선물 동량 면밀히 파악하시고 옵션은 요즘은 계속 반대방향 해지하는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장하고는 영안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하고 선물 방향 잘 보셔서 이거 하루종일 매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만큼 욕심이 자기와의 어, 어, 탐욕에서 어, 어,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꾸준히 수익을 취하고 어, 그런 전략으로 임하셔야 이,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 남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동영상 많이 보셔서 어,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